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 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메 채널 야메 지식보관소입니다. 우후우우우 대망의 컨텐츠 제 1탄 바로 바로 생활 일본어일. 여러분이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일본어일를 먼저 짤같이 엮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메 야매. 역시 야메죠. 자 이거 알아볼까요? 네 나왔습니다 야매 국어사전 야매 촌스럽고 이건 아니 이,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건 아니고 이거는 그리고 국어고 매와 나무는 더덕 아닐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바로 요거죠 설명으로는 명사고 뒷거래 표, 뭐 비표준어인데 실제 쓰이는 건 뒷거래라기보다는 뜻이 좀더 많죠 약간 좀 다르면서도 자 그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야매 이 야메는 일본어에서 그 야미에서 왔어요 바로 요요 요 한자죠 요 한자 이게 한문으로 어두울 암자예요 어두울 암자고 일본어 훈독으로 야미라고 있습니다 야미 영사고 첫째로 그쵸 당연히 어둠이란 뜻이 있죠 보통은 이제 앞에 고라를 붙여서 구라야미라고 그, 그 구라는 아닌데 구라야미라고 하고 사료 분별이 없는 상태라는 뜻도 있고 넘어가고 일본에서도 암거래 이게 우리가 쓰는 그 야매랑 의미가 상통한 뜻이죠? 암거래 또는 암거래 그품 그, 그 암거래하는 그 물건을 의미한대요 근데 한국 인무에서는 조금 달라요 암시장 바로 이런거 요런 있잖아요 요런거 요런거 야매도색 응? 검색해서 가, 어, 간 적도 있는데, 야매 도색이라고 하죠? 이런 거. 그리고 뭐,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는? 뭐, 무어가 돌파리 그 의사들 있죠? 무어가침수론뭐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뭐, 그 야매한테 치료받다가 뭐, 폐, 뭐, 침이 들어갔나, 이런, 이데 그런데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런 것또다 야매라고 합니다. 야매. 자, 그런데 또 야매라고 한 분이, 일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유명할 거예요. 저도 좋아하고 바로 인생 강의로 유명하신 김창옥 선생님죠. 이분 채널을 보다가 자기는 딱 야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왜그러지아니까 이분 전공이 원래 성악이래요. 성악 음대 나오셨고 근데 방송에서 강사 영역은 주로 인생 그리고 고민 상담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심리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정신 정신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막 사람들의 뭐 고민 들어주고 뭐 인생 솔루션을 주고 뭐 이, 이런다고 해요 근데 자기는 이런 전문 과목을 한게 없는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야매 뭐 인생 전문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재밌기도 하고 자신을 좀 겸손하게 표현한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야매 전문가가 또 바로 이분뭐 아시는 분 있겠지만 그 아프리카에서 BJ로 활동한다고 해서 이제 기분이 뭐 야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우산... 그 야한게 아니고 아주 착하죠 이분 굉장히 착해요 여러모로 착해요 컨텐츠가 특히 착해요 이분은 주로 역사 채널을 다루고 있어요 어. 근데 이분도 저희가 야매 역사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분이 그 역사를 전공한 분이 아닌데 그냥 역사 전문 채널 을 운영하시나봐요 그래서 야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맨 처음에 야매 지식부관소원이라고제 채널 이름 지었냐면 저는 여러가지 다다룰거예요 근데 제가 다 그걸 전공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야매 전문가죠 당연히 오늘 하는 그 일본어도 저는 일본어 전공을 안 했습니다 참고로 어, 그렇지만 해볼 거예요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타자로 가오 가오가 되겠습니다 자 가오가 먼저 역시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어요 폼은 영어죠 예. 폼 잡는다 이런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용례를 보면은 우리, 우리 형은 꼭 여자들 앞에서 가오를 잡는다 뭐 여기까지 말하면 굳이 설명 안 해도 가오를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일본어로 좀더 분석을 들어가 봅시다. 가오, 순덕으로 일본어로도 가오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거는 얼굴 안자입니다. 한자로 얼굴 안자. 당연히 번에 얼굴이란 뜻이고, 그리고 얼굴 표정 기색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로 쓰는 한국어 아니죠. 그 외, 외국어로 외래어 외로라 래 할게요. 외래어로 쓰는 그 가오는 2번낫의 의미가 가장 가까워요. 낫이 뭐냐면, 결국, 체면이죠, 체면. 면목 없다. 낫이 응? 서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낫도 이렇게. 단순히 얼굴이 아니라, 그런, 체면과 상통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도. 용례를 보면은, 가오가 다치고 지적하면 얼굴이 서지 않는다. 아우,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이 서지 않아.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우리는 얼굴이 서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왜냐, 얼굴이 곧 체면의 의미가 있어요, 가오가. 그래서 아까 말한 예문에서 보듯이 가오닫지란 말도 있습니다 뭔가 나의 가오가 섰을 때내 가오가 살아났을 때그가오닫지라고 해요 요거 말 그대로 성루자죠? 서다라는 표현을 가끔 이렇게 잘못 가오다시라는 거 말하는 분들인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가오닫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한국어에서 이제 가오라고 하면은 이제 체면도 되지만 체면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뜻이 조금 비껴가서 이제 폼이라고 해요 폼이 줘 저 때는 후까시란 말을 많이 썼어요. 후까시. 후까시도 폼과 동일한. 뭐,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멋지나 보이는 그, 그런 거. 야, 이건 그냥 말보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뭔 개소리! 이... 아, 이거 아니고. 아니, 아니 가오를 검색해보니까 이게 하이온이라고 돼. 자, 이분. 우리 민수형님이죠 역시 이분, 가오 화면에 딱 이분이 난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 이게 어느 예능에서 아마 화생방 훈련하나봐요 근데 빵덩이 안쓰 그냥 들어갔대 송글라스 밑 하나 덜렀기고 아마 눈충혈되고 눈물 흘리고 이런거 좀안 보여주려고 쓴거 같아야 이렇게 가오가 살아나있죠 역시 뒤페에서도 그냥 딱 느껴지는 게 가오 가오. 이쯤 되면 이런 게 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게 딱 가오예요 자이 다음으로 넣어갑시다 역시 가오가 나왔으니 후까시를 뺄어요 제가 어렸을때 가오란 필요는 없었고 이 후까시란 말을 잘 썼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아 역시 하사전에 올라와있죠? 머리를 부풀려서 풍성하게 만든어 만들... 그니까 원래 이게 미용실 용어인가봐요? 미용실 용어예요 그러다가 요 다음 뜻 겉으로 볼때 실제로 대단해 보이도록 잘난 척하거나 의스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요 뜻으로 더 많이 쓰이죠? 뭐조은 표기가 이제 웨더 표기인가? 그, 그걸로 후카시하고... ...로 표시한다고 하는데 뭐 우리는 그냥 후카시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다후카시후카시하니까그 후카시 예를 보여주면은 아, 이분들 예, 우리 다 그, 유명한 어, 미스코리아 분들이죠? 근데 옛날엔 미스코리아 분들이 이렇게 사자 머리카락로 하죠? 머리를 다 이렇게 부풀리고 나왔어 그니까 미용용어로 요렇게 머리를 부풀리는 거를 후까시라고 한대요 여기서 왔고 그래서, 이, 이뿐만 하다 얘도 후까시야 고양이가 딱, 그, 위협적인 상황일 때 그, 적에게 자기를 좀 더, 커보이려고 이렇게 부풀렸죠? 이것도 후까시고 얘도 이것도 후가시야요이복도이도보하면 얘도 뭔가 좀적을 나타낸다거나 좀 싸우기 전에 이런 모습 보이죠? 일본어 용례아 일본어 원뜻을 좀분석해보그면 이거는 후가스에서 왔어요. 후가스 동사죠? 동사. 동사. 동사고, 기본 뜻은 원래 다, 피우다. 담배 피울 때 많이 쓴대요. 한문어로는 이제 불치자 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우리가 지금 쓰는 그 후까시 뜻, 즉 가우, 그폼 잡다, 똥폼 잡다 이런 뜻을 잘안 쓰는데요. 제가 그 제일 교포였던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숟시란말 처음 들어본다고 하더라고. 그런 뜻을 안 쓰고, 자 귀한 걸로 용례를 들으면 숟가스의 뜻에 틀 내다란 뜻이 내다 그래서 샌바이 카제오 후가스 이게 선복 받을 내다. 요바람품자가 티라고 그런 뜻으로 쓰여나가요. 자 그리고 원래 제일 뜻. 많이 쓰는 펌다요 동사로 원래 숟가스인데 명사형이에요명사형 예, 가스의 명사형이 바로 훅가시입니다. 우리말로도 뭐 발차다, 발척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약간 뭐이 발음이 이제 명사형 동사의 명사형 쓸때 많이 써요. 훅가스, 훅가의 명사형 훅가시가 바로 이것이고 한국 용례는 가오와 일맥상통한다. 근데 가오의 구어죠. 요즘 청소년들은 훅가시 잘 모르는 것 같아. 해간 그 아재 감성으로 했어요. 훅가시 없이 민수형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면은 저희가 이게 무슨 주인인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잘 듣겠죠? 후까지 금지입니다 후까지 금지. 뭔 개소리야! 자 그럼 그 다음 표현으로 간지가 있죠 간지 요거 우리말 뜻을 보면은 간하여 이를 이련이 뜻이 아니고 밑에 오픈한 자에 있죠 간지 무슨 뭐 느낌 감각감 뭐 요런 거로 해석했는데 실제로는 용례를 보면 딱 알아요 매우 간지난다 좀 멋지다 조, 좋아 좋 보인다 비싸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어 우리말에 녹아든 일본어휘들이 되게 좀 이렇게 간지 좋은 뜻 약간 비속어 요런 걸로 잘 쓰이는데 간지는 물론 국어학적으로는 비속어에 속파지만 사람들한테 아부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조업해서 쓰이죠 간지는 그래서 이거 파생어 소질 좀 이렇게 없어요 근데 저는 간지문은 처음 듣는데 김이 나는 사람? 이거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아무개 간지 그냥 이렇게 못치지 않나? 이거 포켓몬에서 났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본격적으로 어, 일본어 분석을 해보면 간지 아까 흑가시처럼 동사에서 어요 간지로에서 왔고 근데 간지로는 또 원래는 간지로래요 간지로인데 이제 일본어에서도 간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간지 간지 하다가 그냥 간지로가 아예 그냥 간지로로 바뀌었어 근데 둘은 뜻은 통하고 뭐 같은 뜻이에요. 일본어로 느낌, 감각, 인상이죠. 우리 말로도 요 느낌인데 우리 말은 여기서 좀 멋진 느낌. 한국 용어로는 멋진 느낌이죠. 그래서 멋진 인물, 파생어로 많이 생각 간지나다. 그래서 우리 이 간지 대표적인 이름 아 간지하면 딱 떠오르는 이분이 우리 노간지시죠, 노간지. 아 근데 이 예로 내가 들까말까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노간지를 예로 들면 아마 난 욕을 일자게 먹을 거야 그것도 양쪽에서 다즉난 노간지라고 하겠습니다 노간지를 싫어하는 쪽과 좋아하는 쪽 모두 나를 욕할 거야 노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뭐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뭐 죽은 사람 뭐왜뭐 뭐 멋있다고 너 지금 뭐 우상화하는 거야 뭐야 이럴 거고 이 노간지 분을 좋아하시는 노, 노사모 출신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아, 노전 대통령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뭐 노간지라고 는 비속어 그 예로 들어 뭐 정신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절 욕할 거예요 그치만 저는 예를 들기로 했습니다 따지자면 전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쪽이에요 물론 이분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전뭐 노사모도 아니었고 뭐, 대통령 선거 때 뭐, 별로 찍지도 않았어요. 그, 다, 딴 사람 찍으라, 그때. 이분들, 이분이, 게 봉화마을에서 생활하실 때, 퇴임 후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실제로 이분이, 그 대통령 선직 때보다 퇴직 후에, 그, 인기가 더 많으셨고, 뭐, 아주 좋다는 아니고, 그냥,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아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굳이, 노간지로, 이 용례를 드린 이유는, 이런 마음에서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래서 지금도 친근한 이적로 대중들 옆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노무현 대통령을 노간지 즉 간지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어, 제가 노간지 그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또 어, 라이더거든요 그래서 어, 노간지께서 라이더로 이제 봉하마을 라이딩하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또 좋아해서 이 얘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노간지라는 표현은 제가 봤을 때 중칭입니다 바로 체계바라와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체계바라 아시죠? 근데 이게 체계바라의 본명이 체계바라가 아니에요 이분의 본명은 에르네스토 개발라 델라 세르나예요 근데, 체개발한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왜냐면, 에르네스터 개발아 씨가 스스로 체개발아로 불리기를 더 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헤이 개발아요. 헤이 개발아. 지금 스페인어로 이 체가 헤이란 뜻이죠. 친근한 애칭이죠. 개발아에 대한. 이분은 대중에게 친근하게 불리기를 선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책에 발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본인도 즐겨 자기 나 지출하는 걸로 책에 발해서, 이분의 이름이 그냥, 책에 발하러 그냥 통용되고 있어요. 우리 네. 시인, 이육사 시인 아시죠? 그, 이육사가 아마 그분의 수감번호로 알고 있어요. 본명 아마 따로 있어요. 아, 제가 지금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식이죠. 제가 그래서 네. 노무현 대통령을 간지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제가 인용을 한 것도, 책개발하가 불리는 현상과 이미 상통하다고 판단해서 내를들어습 기계 안 할게요. 그다음 시네로입니다. 시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남자들은 대부분 당구를 한 번씩 하니까 시네로를 꼭 들어봤을 거고 여자분들도 이제 뭐 남아구들이나 남자 친구 있는 분은시네로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어, 어떤 뜻이냐면 공이 회전, 회전 넣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 당구 식만 아니라 회전과 관련된 다에서 시네로는 표현이 자주 쓰여요. 일단 시네로가 뭔지 보여주면은 바로 요거죠. 요 하얀 공이 아, 여기 빨간 공 부딪혀서 이렇게 돌아가고 돌 돌아가고 요런거는 돌아가고 바로 시내로라고 죠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 차이름 선수가 원래는 포켓볼 선수인데 이렇게. 요즘은 이게 쓰리쿠션이라고 하죠? 요, 요걸로도 요 들어갑니다 어우 이 여자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저의 거 신경인데? 아, 본인도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지속을 아, 남견내봐요 일본어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시네로 라고 있고 시라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일본어 발음으로는 시네루로 시네루. 이게 어근이고 그 한문으로 이거 돌릴 염자 돌릴 염자를 썼어요 이건 일본 한자예요 그래서 목표는 자전에 없는 글자고요 이건 자전에 있는 돌리다 라는 뜻 돌릴 염자 그 원래 발음은 시네루인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시네로로 바뀌었어요 역시 비틀다 틀다 요뜻에서 왔죠 근데 뭐 다음 뜻으로 뭐 방향을 바꾸다 뭐.. 생각이 짠해다 이런 뜻도 있나봐요 그 다음 용어 겐세이로 들어갑니다 자 겐세이 많이 들어봤을거예요 최근에 미션 <웃음> 나온적이 있으니까 근데 겐 갠... 일단 뜻부터 보면은 우리말로 견제에요 견제 이거는 일본어에서 완벽한 음속이에요 얘네가 요 견을 겐이라고 읽고 쟤를 세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겐세이가 됐고 자신의 수구를 상대방의 공격을 방해하는 위치에 놓는 상황 등을 뜻한다 수구가 그 뭐냐면요. 아까 여기 서 있죠. 이게 이 사람이고, 이사람의 공격하는 구구고, 이게 상대편의 공이에요. 상대편이 이제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다른 공이 이 공을 묻히게딱 여기 맞게 막아놓은 거예요. 상대편의 공이 수구죠.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는 공, 그러니까 아주 방어에 들어가는 수구가 되는 거죠. 이, 이, 원래 이렇 따지면은, 노란 공이 빨간 공 딱, 딱 시내로 줘갖고, 이렇게 딱 맞춰야 점수가 나는 건데,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쉬운 길 이렇게 돌려가야 돼. 이렇게 해놓은 요 상황을 겐세를 놓다. 이렇게 하죠. 용례를 보면 겐세한다. 겐세 갠세 놓는. 이렇게 하죠. 견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견제라고 우리말로 하면 그 느낌이 잘안 살아. 실제로는 방해. 갑자기 방해. 방해. 그 용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재, 겐세이, 믿을 수 없어. 뭔 개소리야? 무 소리냐면 이게 국감이었나봐요 이은재라는 자유한국당 의원. 어? 국민의심 아니니까 아 예전에. 네 예전이었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부동산 뭐 정치 그거에 관련해서 했나봐요고 그 자유한국당 시절 그러면서 뭐 어제 내가 부동산 갔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 거의 국감장이뭐 싸움판 비슷하게 됐나봐요. 그래서 뭐 민평당 소속 뭐 이, 이분이 뭐 이렇게 자제를 요청하냐 그러니까뭐 편향자로 보시면 안 된다 왜 깽판 놓냐? 왜 겐세이를 놓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없대요 그래서 뭐 이거 갖고 또 근데 겐세이는 여자들이 특히 나이든 이런 아줌마들이 더더욱 안 쓰는 표현인데 썼다는 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이 용어가 알려졌다는 뜻이겠죠? 네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역시 당구용에서 니다포록이라고 하죠? 이건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네. 원래 이게 당구용인지 모르고 쓰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일이나 성과를 우연히 낼때 이르는 말뭐 제대로 된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뽀로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 뽀로 아네꼬리이요 포록 아주 적절한 예죠. 자 그러면 일본어 분석에 들어갑시다. 가다가 나죠. 후록구 품록구예요. 후록구. 영어 플루크에서 왔죠. 플 플루크. 영어 뜻으로 요행이에요. 이건 해 단어의 뜻이 다 통해요. 이제 당구에서 이제 공이 우연히 맞은 거. 일본어 발음 아까 했죠. 후록구인데 한국식 포록구로 바뀌다가 이제 더 줄여 포록이 됐죠. 근데 살펴보면은 이게 영어 플루크에서 왔기 때문에 후루쿠가 더 일본어 발음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이제 영어식으로 한 일본식 발음으로 후루쿠가 더 가까운데 얘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후루쿠가 아니라 후루쿠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본어로 후루쿠. 후루쿠 찾으면 다른 뜻 나와요. 후루쿠로는 이플루크 뜻이 없어요. 우리나라 때 그런 요행이고 근데 잘 쓰는 말퍼놈하다요 평생어인데 요거는 뜻이 조금 틀려요. 어떤 뜻을 쓰냐면, 숨, 뽀록나다, 여기 나왔네. 봉사로 숨기는, 숨기던 사실이 드럭나대. 숨기던 사실이 드럭나대. 조금 유출을 해주면, 이제, 예. 어떤 그 사람 보고, 아우, 쟤, 뽀록이야, 그러잖아요, 걔가. 원래 실력이 없어. 그, 뽀록으로 이렇게 뭐, 성과를 내고 해서, 이 예,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되는데, 그, 들켰을 때, 뽀록으로 다, 이렇게, 어? 업적을 이루는 게, 이게 예. 실체가 뽀록나다. 이렇게 표현했죠 나다 이게 밖으로 나, 드러나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응.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전남지방 방언에 뽀록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이 뜻이 우리 고유어로도 볼수 있거든요 왜냐면 속셈이란 게 뽀록나다 여기에서 뜻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남지방에서 이 고유언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일본어 속구에서 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고요방언으로도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원래 일본였던 후쿠로 할 때는 약간 원래 의미에서 한번더 전성이 돼서 그래서 그 예의 아주 적절한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뽀록이 아니라 뽀록나다의예입니다뽀록나다의예 아시겠죠? 왜냐면 이분은 뭐 어떤 뭐 경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뽀록으로 뭐 성공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보록 나다 라고 표현을 해야 옳죠 이처럼 뽀록과 보록 나다는 좀 별개의 단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어 파생어 있긴 하지만 자 그래, 그래서 그 다음 음 어, 근데 네, 여기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